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우니매니아 연천점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된게 아니라 며칠이 안 됐습니다 촬영 날짜에 비례하면 약 보름 정도 전에 오픈된 미니멀 캠핑장입니다 그러면 은 주변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니멀답게 굉장히 작고 사이트가 몇개 안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굉장히 조용해요. 그럼 사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구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D사이트부터 보이게 됩니다. D사이트 총 3개 사이트를 이루어져 있고요. 모두 파쇄석 사이트입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구역이 D구역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구역이 D1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D1번 사이트에 이렇게 줄로 거있는데 아마 여기는 주차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D1번 사이트 옆으로 그리고 D1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D2번하고 경계가 작은 나무와 큰 나무 하나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D1번과 D2번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이 D2번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크기는 가로 사이즈는 터널형 텐트 하나 정도 타프 큰거 L 사이즈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앞뒤로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차를 앞에다 세워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그 옆에 D3번입니다. 사이즈는 D3번 사이즈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그리고 D3번 앞에는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으신 거겠죠? 자연적으로 여기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게 D3번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D3번의 여유 공간인데 D3번은 1번하고 2번보다 한 1.5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C사이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곳이 C사이트 지역입니다. C사이트도 총 3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D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고요. 여기 아마 주차장 공간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나무를 시작으로 C1번 사이트가 시작됩니다. 이쪽 C사이트도 D사이트와 크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사이트 옆에 나무를 기점으로 또 2번 사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차를 세우는 구역이 2번 사이트고요. 그리고 보시면 은제차 옆으로 3번 사이트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밑에와 마찬가지로 3번 사이트가 크기가 약 1.5배 정도 다른 사이트보다 크기가 큽니다. 대신에 C3번 같은 경우는 돌로 만든 식탁은 없네요. 그럼 C사이트에서 D사이트 전경을 한 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D사이트 전경입니다. C사이트에서 바라보는. C사이트와 D사이트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도가 좀 있어가지고 앞뒤로는 전혀 사람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니까 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량도 어느 정도 되고 대신에 저기서 놀 필요는 없고 캠핑장 안에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저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럼 C사이트 보셨고 B사이트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아까 제가 운전하고 올때 온도 보니까 36도인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예요 지금 보시는 구역은 비구역입니다비구역도 입구쪽에 차를 세우게 돼 있고 대신에 C, D 사이트와 다르게 여기는 두 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B1과 그 옆에 B2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사이트 시작은 이렇게 왼쪽에 나무 보시죠? 이 이게 B1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나무를 경계로 B1과 B2 사이트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뭐두개 사이트밖에 없으니까 한가족 두개 사이트를 쓰시면 은 거의 단독으로 쓰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C 사이트를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곳이 C1번 그리고 보고 계신 곳이 C2번 그리고 저기 차 옆에 C3번이 되겠습니다 C사이트와 D사이트는 3개 구역씩 되어 있고요. A와 B구역은 2개 사이트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데 보시는 것와 같이 사이트에 그늘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공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이라 조금 걸리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와 같이 B1번 사이트 B1번 사이트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나무 있죠? 이 나무 때문에 사이트에 그늘이 생겨요. 이 나무 한 그루가 B1 사이트 전부를,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럼 다음 A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이 A 사이트입니다. A 사이트도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입구에 주차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A1과 A2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크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A1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반 정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A2 사이트 같은 경우도 앞쪽에 3분의 1 가량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B 사이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구역이 B구역, 주차구역이고요. 다음 이곳이 B1번 구역입니다. 그늘이 한 3분의 2 정도 져있죠.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옆에 B2번 구역. 약간의 그늘이 있어요. 그 다음 A구역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2구역은 텐트가 쳐져있는 관계로 좀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구역이 이 구역입니다. 이일 번과 이이 번이에요. 여기 샘터 마요 바위 이쪽이 이일 번과 이이 번입니다. 지금 이이 번과 이이번 텐트하고 타프 쉘이 쳐져 있었는데. 어, 텐트는 사장님이 쉬셨다고 하고요. 이 1번은 자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어, A, B, C, D 사이트보다 약간 좀큰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이 2, 3번 사이트입니다. 이 3번 사이트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이트가 대체적으로 다른 사이트들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주차도 자기 사이트 앞에 맘대로 할수 있고 2, 3번 같은 경우요 이 1번하고 이 2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주차도 따로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3번 옆으로 편의시설동이 있고요 편의시설동 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3번 뒤쪽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계곡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 놀수 있도록 계곡을 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위에 타프도 쳐놓으시고 계곡이 크진 않지만 어, 물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너무 차가운 것도 아니라서 아이들 놀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어 만족을 못하실 거예요 크기가 좀 작거든요 저는 한 4시쯤에 텐트를 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 가지고 텐트 칠 엄두가 안납니다 옷을 좀 갈아입고 여기서 좀 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브랜드 캠핑장 이고요 전국에 몇 개의 캠핑장 이 있습니다 최고로 꼽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편의시설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수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개안 되죠? 사이트가 몇개안 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다음 이곳의 하이라이트 화장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문다 화장실이에요. 굉장히 많죠? 먼저 제가 배정받은 화장실 한번 들어가서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별 화장실입니다. 뭐 화장실이라고 하, 제가 화장실이라고 얘기했지만 집에 있는 욕실하고 똑같습니다. 화장실, 샤워대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이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이곳에 어, 이렇게 화장지가 비치돼 있네요. 우선 이 캠핑장에 오시게 되면은 화장실에 쓰는 물건이나 샤워실에서 쓰는 물건들은 텐트에 갖고 계실 필요 없이 여기다 비치를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화장실 보셨죠? 화장실 되게 많은 거. 그리고 남녀가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사이트별로 가족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격은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 가격은 사이트 하나당 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1박이든 2박이든 똑같이 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개별 필요 없다. 만원 내기 싫다 하시는 분은 공용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두 개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배고파질 때까지 여기서 좀 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